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75th love letter 신께 갈채를 보내기 신께 갈채를 보내기 Psalm 33, 1 Psalm이 1편이죠 함께 외울 아주 짧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Celebrate God Celebrate God은 이 앞에 있는 시0편 33편 1절 영어성경의 CV 번역본에 나오는 원래는 CV 번역본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Obey Him and Celebrate 여기서 끝나는데요 어, 성경 다른 부분들을 볼때 뒤에 God을 넣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뭐 찬양 중에도 Celebrate God 이런 제목의 찬양들도 있고요 영어 천양들 제목 중에서요 celebrate, celebrate은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은 축구 같은 거 하면 은 정말 힘들게 골을 하나 넣게 되면 골이 한 경기에 하나도 안 나오는 경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골넣 거를 축하하고 어, 갈채를 보내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막 응원하고 환호하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celebrate God 이것이 신께 갈채를 보내라. 이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Cheer God 이것은 우리가 같이 많이 보는 구어체 현대 영어로 번역된 The Message의 Cheer God 예,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요즘 피터슨 목사님께서요. Cheer God. 우리 뭐 Cheer God. 예, 이것도 역시 갈채를 보내다. 이 예, 성원하다, 응원하다 이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께, 하나님께 갈채를 보내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그 시비 삼33 verse o 은요 밑에 제가 역시 어, 동영상 안내에 제가 이제 오려붙이기를 할 텐데요. You are the Lord's people. Obey him and celebrate. He deserves your praise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고 obey him and celebrate 기뻐라는 거죠. 예. 어떤 그 이벤트를 열어서 축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 celebration도 막 뭔가 이렇게 어, 특정한 동작이 있고 뭐 축구에서도 하물며 축구에서도. 예. He deserves your praise, praise, praise. 예.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아서 마땅하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메시지에는 good people 같은 절이 또 메시지 번역본을 보면요, good people cheer God, right living people sound best when praising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어, 찬양할 때 가장 좋게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 사운드가 동사로 쓰일 때 한국 분들이 해석을 잘 못하시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어, 오늘은 음, 어.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내용은 아니고요, 예, 부담 없이 들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저번 74th Love Letter를 준비할 때처럼 제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그럼 들어보시면 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교회 에 우리 다니셨거나 아니면 뭐. 신학을 공부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어 장로교에서 그뭐 신자들을 교육할 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수 과정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어 중시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어 몇회 몇 전에 녹음한 칼빈, 켈빈의 그런 신앙을 좀 담고 있는 프로테,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개신교의 신앙 고백, 대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개신교인들에게는 큰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 속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도 배웠고 내용을 보면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웨스티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죠 예, 그러면 답변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표현인데 참 멋진 표현이죠 어,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오늘 제목인 신께 갈채를 보낸다 신을 성원하고 응원하고 신이 하시는 일을 거기에 환호하고 이벤트를 열어서 축하하고 이런 어 굉장히 축제와 같은 예,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실은 오늘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 그, 갈채를 보내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다음 76 love letter에서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것의 의미를 저도 좀더 준비해서 같이 좀 깊이 있게 나눠볼까 합니다. 어, 예,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저는 이 표현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 신앙생활에 저는 그, 성숙도는, 어, 단연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어, 그것이 친구 관계이든지, 연인 관계이든지, 부부 관계이든지, 가족 관계이든지, 심지어는 비즈니스적인 관계일지라도, 어, 좋을 때는 다 즐거워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객관적으로, 어, 힘들 때, 즐거워 하기 힘든 그 시간들에, 어, 즐거워 할수 있는 관계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 관계이고 또 상대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일 것이 분명하겠죠 예. 물론 하나님이 영원하신 존재이시고 신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얘기 전제하에서 같이 저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즐겁게 하실 것인데 어, 하나님의 입장이 그렇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그 하나님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존 파이퍼라는 탁월한 아직도 살아계신 설교자 제가 가끔 얘기하는 분이죠 어 굉장히 탁월한 설교가이고 저술가이십니다 그분의 설교나 저술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철저히 성경의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단순하고 명쾌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약간 그런 것을 추구하는 어, 추구한다는 표현이 너무 거창한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한 명이고 부족하지만 이제 가끔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어, 굉장히 어, 많이 배우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뭐 외국 목사님이죠. 존 파이퍼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아니겠죠. 예. 아, 이분이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정말 아웃스탠딩한 정말 탁월한 어, 설교를 해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리더로 운영하는 단체 이름이 유튜브에도 있는데요 채널이 어, 저도 가끔 가서 듣습니다 Desiring God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Desiring God 하나님을 갈망하기 갈망하는 것 오늘 제목하고도 연관이 있어 보이고요 이런 것을 어, 그래서 음...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다음 시간에만 할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신께서 가장 인간 사이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어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께서 가장 정말 높은 위치에 계시고 신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것이 찬양이던 우리의 삶의 어떤 일상이건 어, 간에 예, 영원히 즐거워할 때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관계에서도 참 어렵게 접근하는 것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 어, 상대가 나와의 시간과 어, 함께하는 공간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이 이제 시공에 제한되어 있지만요 어~ 즐거워하는 것을 볼때 우리 전에 정말 러블레를 앞에도 얘기한 제가 어~ 그런 했는데요 상대가 정말 활짝 웃을 때 사랑하는 상대가 활짝 웃을 때 나의 마음도 가장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던 거 기억나시는 계속 들으셨다면 기억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 어쨌든 무슨 이제 여러분 감을 잡으셨죠 예 상대가 어~ 힘든 시간이건 즐거운 시간이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재밌게 생각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고 예. 하나님이 신께서 영원한 존재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예. 예배라는 것은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그랬죠 그분의 사랑 고백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고백을 먼저 어 명확하게 듣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 그것이 삶의 예배고 또 예배 시간이고 저는 그렇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제가 가볍게 한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약간 무거웠나요? 예, 무거운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웃음> 마무리 부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쓴 그런 책 중에 어 저는 영어 공부하려고 원서를 읽고 있는데요 Life is is life is a vapor. life is a vapor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래전에 읽었다가 이제 막 너무 멋진 내용에는 밑줄을 그어놓고전 어, 책을 지저분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예. 뭐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제가 뭔가를 찾다가 침대 밑에서 발견했는데 아,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싶다는 어떤 욕구가 생겨서 틈틈이 이제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특히 미출진 부분 어좀 많이 이제 영어를 따라해 보고 영어 공부도 하면서 그 내용에 깊이에 빠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좋아요. 근데 life is a vapor v a p 라는 거는 여러분 안개 예, 수증기 안개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이 안개와 같다. 예. 이렇게 안개가 쫙 아침에 여러분 그런 눈앞을 가리다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이 꽃이 시들고 뭐 식물도 시들고 예. 신단님의 withers라고 하죠. withers. 예. 좀 어려운 단어네요. 예. flowers, withers. 예. 그리고 그 아름다움도 빛을 바랜다. fade라고 하죠. fade. 제가 오늘 그 책에서 읽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그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 영원한 존재이신 신과 동행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이런 어, 명쾌한 예, 성경의 내용들을 뒷받침해서 그런 아주 귀한 책입니다 예. 그 책을 좀더 읽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어 웨스티민트 소유림 문답 첫 번째 질문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의 두 번째 내용을 예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제가 가벼운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홍대 쪽에서 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조금 특이하게 사실은 그런 의도로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웃음> 여러 가지 개인적인 또 객관적으로 코로나니 막 이런 것과 맞물려서 어~ 그~ 덕질을 한다 그러죠 더 쉽게 얘기하면 아이돌이나 배우나 연예인들의 생일날 팬클럽의 회원들이 이제 생일 축하 이벤트를 카페를 골라서 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저도 뭐 전혀 몰랐었는데요 예 근데 그런 거를 하기에 적합한 카페 인테리어나 뭐 분위기나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벤트 예약을 하시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이분들을 제가 관찰하게 되잖아요 카페 사장 입장에서 이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갈채를 보내고 하나님을 환호하는 것 이런 것인데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사랑하고 응원하는 스타가 정말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 스타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뜨도록 뜬다는 게 뭐예요 더 많은 영광을 얻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 그래서 또 굉장히 고백이 우리가 신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을 이 팬들이 그 스타에게 아낌없이 던집니다 영원히 너만을 사랑한다 예, 너는 우주 대스타다 뭐 이런 김희철씨 사실 우주 대스타는 하나님이신데 예. 어쨌든 예. 김희철씨 관련된 얘기 좀이따할 겁니다 예. 김희철씨는 아니고 슈퍼주니어 이특씨와 관련된 저희 카페 이특 씨가 오셨었거든요 예 오셨다고까지 표현을 해야 되나요 왔었거든요 예 어쨌든 그래서 막 어~ 사장님 생일날 이 문구를 영수 증에좀 인쇄되도록 누구야 영원히 너만을 응원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를 구구절절이 어떤 때는 너무나 길게 뭐 사실 그냥 예 포스에 있는 컴퓨터로 타이핑하면 되는 거니까 힘든 일은 아닌데 어쨌든 팬들의 마음이 굉장히 절절하다는 거예요 그 스타를 더 띄우고 더 환호하고 응원하고 이벤트를 열어서 아까 그여분셀러브레이션라고 그랬잖아요. They really want to celebrate the star. They support. s u p p o r t 는그 스포트는 정말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냥 돈안 들이고 원하는 거 여러분 뭐 하여튼 어쨌든 지금 완전히 영어 속은 아니니까 예 저도 다 주워들은 거예요 배운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소위 덕질을 하는 팬들을 제가 관찰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뭐 배우면은 연기나 예. 방금 또 어느 분이 저한테 DM을 주셔서 내년 초에 배우 강동원 씨 생일을 이벤트를 저희 카페에서 하고 싶다고. 어 거의 하게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어 약간 저희 카페에 꽂히신 것 같아요 아 근데 강동원 씨가 또 방문하면 또 저도 인증샷 하나 찍고 그럼 재밌겠죠 예 어쨌든 예 근데 그 팬들이 굉장히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응원하는 스타의 그한 마디 한 마디 일상 하나 하나 심지어는 너무 지나쳐서 이제 사생팬이 되면 안 된다. 사생팬들의 정말 그런 스토킹이나 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어, 그래서 이 사람, 이 팬들의 인스타나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 팬들도 찐팬이라는 표현을 저도 알게 됐어요. 진짜 팬들은 정말 스타의 일거수 일투족. 어디 방송국이 출연한다 그러면 막그 앞에 가서 막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예, 응원을 해주고, 그러면 그 스타는 고마울 거 아니에요. 손 한번 흔들어주면 또 거기에 만족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웃음>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예. 그리고 그분들께는 제가 볼때그 덕질, 덕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덕질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옆에서 보면 물론 싸우고 이제 탈덕한다고 그러거든요. 덕질을 그만두는 분들도 종종 있지만 그 그러기 전까지는 거의 그분들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의미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진심이에요. 제 관찰한 결론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도입부분에 어그 스타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하면 보이지 않는 신이시지만 그들의 인생을 출발하게 한 존재를 시작하게 한 가장 그들을 잘 알고 사랑하는 이 그래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 덕질을 했던 분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굉장히 <웃음> 헌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예. 어...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 살짝 여러분 관심을 가질 만한 얘기를 했는데 예. 연예인들이 뭐 이벤트 같은데 그때 출연료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잠깐 들었는데 유명하면 은 진짜 뭐 천만 원대까지 한번 오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참 그... 연예 비즈니스가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 카페를 설명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스타들의 생일날 팬클럽들이 이제 축하하는 이벤트를 현재는 제가 볼때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카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얘기는 측근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의 상황을 예. 어 그런데 그 스타들 중에 실제 몇 명이 카페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예 저도 좀 놀랬어요 진짜 올줄 몰랐는데 예. 팬들도 어떤 때는 바빠서 오지 않으리라고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일일이 그것을 나열하는 것은 너무 유치하고요 예 음, 최근에, 어, 아까는 이제 이특씨 얘기를 했으니까 이특씨 얘기를 먼저 하면 이특씨가 이제 생일이 지났는데 그 이벤트를 주최한 분이 저한테 이제 트위터로 DM을 보냈어요. DM은 아시죠, 여러분? 어, 모르는 분들에서 direct message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 트위터 이런 데서 보내는 그냥 쪽지나 문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로 오늘 이특 씨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데 자기 생일 카페를 이제 찾아가겠노라는 얘기를 라디오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저, 이제 우리 카페에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 참고하시라. 이렇게 저한테 미리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 진짜 오나 싶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제 라디오 방송 다음에 그 어떤 방송 녹화하기 전에 중간 시간에 저희 카페를 진짜 이제 들렀어요 매니저하고 코디를 이제 데리고 그 들렀는데 이제 방송을 녹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풀 메이크업에 멋진 옷을 장착하고 이특 씨가 왔어요. 예. 어, 제가 조금 놀랐어요. 저는 뭐 연예인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근이특씨 실물이 TV에서보다 훨씬 낫고 어, 굉장히 저는 완벽한 이성애자거든요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것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냥 정상적으로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그런 남자인 제가 봐도 순간 심쿵이 되더라고요 어이 사람은 이~ 좀 광채가 난다고 그럴까요 되게 잘났더라고요 또 직접 보니까 굉장히 남성성이 넘치고 남성미가 넘치고 방송에서는 약간 깝죽거리는 이미지인데 하여튼간 그래서 이제 같이 사진도 제가 이제 막 용기를 내서 그 소속사 매니저한테 사진 좀 찍어달라 왜 직접 찍으시죠? 아 손이 떨려서 못 찍겠어요 못 <웃음> 찍겠어요 찍어주세요 이래가지고 그게 제 인스타나 이런데 있습니다. 예 그게 아마 제 인스타 올린 저도 뭐 인스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공지하느라고 이제 하는데 이벤트 같은 거를 아 이제 가끔 연예인들 오면 이제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곤 해요. 예그 기념이죠 기념 예,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 오늘 제목처럼 celebrating, celebrating the star 그 스타를 응원하고 그런 건 분명히 있죠 예, 성원을 보내는제 제가 이제 그 찐팬이 아님에도 예, 연예인이라는 그 파워는 솔직히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명인이라는 어, 어쨌든 그. 이제 이특 씨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이 만든 쿠키하고, 제가 직접 이제 밀크티를 타서 이특 씨한테 줬는데, 하여간 그 이특 씨가 그 이제 저희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이제 밀크티를 맛있게 먹고, 소속사 사람들한테 어, 이 밀크티 맛있다고 뭐 이렇게 한 거나, 또 제가 이특 씨랑 찍은 사진이 전 세계 슈퍼주니어 이특 씨 팬들이 좋아요를 눌러가지고, 제 기억에 하던간 그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예상하시겠지만 저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이특시 때문에 예, 저까지 이제 얼굴이 좀 팔렸죠.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 어 이제 그 다음에 진행되는 슈퍼주니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연예인들 이벤트에 왔던 팬들이 저를 알아보고 사장님. 이특 씨랑 찍은 사진 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연예인의 하여튼간 그 파워가 뭐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몸값이 비쌀 텐데요. 어 좌우간 제가 이제 옆으로 좀 셌는데 <웃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이벤트를 주최한 사람들이 몇달 평균 몇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예 최근에 그 방탄소년단 정국이라는 그이제 이벤트 생일 이벤트를 또 주말에 이제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면서 열 체크도 하면서 방침을 지키면 소독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이 고2 학생이 주최를 했어요 그 방탄소년단을 응원하는 거 아미라고 하죠 예, 아미 예. 그 아미들이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탄소년단의 뭐 가사들이 뭐 그런 아이들이 듣기 응원하는 곡들도 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린 나이 그 중고등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특히 이 총대라는 친구는 그 전체 주최자를 총대라고 하더라고요 저 처음 들었어요 예. 근데 그 총대는 저한테 끝나고 와서 사장님 제가 이거 백만 원이나 들었다는 거예요 이 굿즈를 만들고 팬들에게 나눠줄 그 사진들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는데 어 부채나 뭐 이런 걸 만들어 오는데 고위 학생이 뭐 집이 굉장히 부자가 아닌 이상 용돈을 모아서 백만 원을 했다는 거는 뭐그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한 희생이죠 어 그런데도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기뻐하고 예 <웃음> 만든 거를 6 개월 전에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질지 몰라서 사천 명분을 만들었는데 제가 분명히 남을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이제 자기 팔로워가 한만몇 명이 되니까, 어, 4천0 0명은 오겠지,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한것 같아요. 제가 말렸음에도 그 선물을 정말 수천 개분을 준비했는데, 실제 온 인원은 코로나 때문에 뭐 주말에 백, 몇십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너무나 즐거워하고, 나중에 저한테 DM을 보냈어요. 사장님, 내년에도 연락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여간 이 응원하고 싶은, 이 좋아하는 스타를,에게 영광을 더, 영광을 얻도록 갈채를 보내고 싶은 이들의 마음이 참 대단합니다. 예, 아까 그 슈퍼주니어 그 얘기한 그, 그것을 전체 총괄한 총대, 예, 그 직장, 여성 직장인이었는데, 이제 이특식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제 운영자의 트위터 계정에 가끔 들어가 봐요. 이제 뭐 이벤트 잘 되고 있다고 느끼는지 저도 이제 공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이제 반응들을 보려고 가끔 들어가면 이 특시가 온날 직장인 총대가 이런 트윗 트윗을 남겼어요. 트위터에 남긴 트윗이라고 하죠. 어~ 여러분 들으면 좀 웃길 텐데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 알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의 이벤트에 그 나름 유명한 스타가 직접 본인이 주최한 뭐 여기서만 딱 주최하는 게 아니고요. 유명한 스타일수록 여러 군데의 카페, 각 지역에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카페 숫자 생일 생일 이벤트 카페 이벤트가 개최되는 카페들의 숫자가 현재 그 스타의 인기도를 측정할 정도로 이게 반드시 정비는 아닌데 어좀 그런게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 같은 경우는 어 방탄 같은 경우에 어 최고 인기 멤버라는 지민이나 뭐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 됐어요 지민이나 또 태영이라는 애가 뷔입니다 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홍대 같은 경우는 수십 개의 카페들이 그 생일 이벤트 를 가 개최됩니다 엄청나죠 예 그래서 그들은 그 팬들은 투어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성지 순례를 하듯이 그 카페들을 다 방문하는 어, 그래서 정말 그 굿즈를 그냥 한아름을 이만한 큰 가방에 들고 다니는 그 팬들을 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홍대 쪽에서 유독 많이 발견되는 문화예요 어... 여러분 재밌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연예인 얘기 오늘 오늘 은 굉장히 가볍게 한다고 랬잖아요 여러분 아 제가 이제 최근에 저는 연예인들 안 좋아한다고 랬는데 최근에 응원하는 한 가수가 있어요 양준일 씨라는 분이에요 최근에 뭐 여러가지 약간 해프닝 좀안 좋은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제가 뭐 그런 것에 진위 여부를 뭐 다 따질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아마 양준희 씨의 많은 팬들이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슈가맨이라고, 예, 어, 슈가맨이라는 프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과거에 인기 있었는데 이제 사라져버린 주로 가수들이죠. 이제 가수죠, 다. 가수들을 찾아내서 연락을 해서 이제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히트곡들을 이렇게 들려주는 특이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양준일 씨가 처음 나왔는데, 제가 우연히 보고, 굉장히, 정말, I got amazed by his talent. 그의 재능에, 제가 amazed가 능력에 완전히 놀랬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완전히 제가 진짜 놀래버린 거예요.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저보다도 형님이시죠. 너무나 댄스나 그 노래, 소, 노래나, 본인이 작사작 곡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좀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좀 천재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 깜짝 놀랐어요. 이런 가수가 있었나? 내가 젊은 세대에. 그니까 젊었을 때는 그냥 별로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너무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준일 씨의 별명 중에 탑골 G.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G.D.는 G.드래곤은 아시죠? G.드래곤은 정말 뭐전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그 독특한 음악적인 색깔이나 이런 천재성 때문에. 근데 이분도 약간 천재과예요 제가 보니까 댄스나 곡이나 작사나 이런 것이 정말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휴가맨을 우연히 보고 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무치기 그래서 이 미국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예 한때 가수였던 양준일 씨 예, 서버죠 서버 지금 팁을 받고 월급을 보태서 이제 가족들을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 상황에 있는 양준일 씨를 소환을 해서 현재는 활발하게 새로 신곡도 내고 소속사 계약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광고들도 찍고 대기업들의 광고들도 찍고 그래서 참 기적적인 경우죠. 예.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이분을 응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팬으로서 예, 저는 그냥 이분의 음악과 이런 것들을 좀 즐기는 팬중에한 명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슈가맨을 보다가 이제 충격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 양준일 씨의 과거 노래들 또 그런 댄스곡들을 검색을 하게 됐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렇게 잘했는데 왜 그때는 인정을 못 받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춤을 잘 출까?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댄스곡이면 신나게? 발라드는 슬프게, 가사도 뭐 영어로 뭐비커즈라는 곡이 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멜론에도 그게 없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냥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남녀의 사랑의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가사입니다. 영어 가사이긴 한데 영어 공부하기 좋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양준일의 비커즈라는 곡 어쨌든 제가 그래서 충격을 먹어서 그런 유튜브 보다가 댓글을 하나 남겼어요 저희 카페가 이제 홍대 쪽에서 이런 스타들의 생일 이벤트를 주최하는데 내년 양준희씨 생일에 저희 카페에서 제가 이분 이제 그걸 컵홀더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그분의 이제 여러분 컵홀더로 이렇게 차가운거나 뜨거운거 먹을 때 이렇게 끼워주잖아요 예, 일회용 컵에 거기에 이제 좋아하는 스타의잘 나온 사진을 인쇄해서 그 이벤트 기간에 그것을 나눠줍니다. 음료를 주문하면. 어쨌든 컵홀도 이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객기 어린 댓글을 남겼는데 진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제가 아이돌을 좋아하고 제가 좋아,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배우들 이벤트들을 할때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뭐 사실은 저는 생계를 위해서 한 거지 제가 그 찐팬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 제 마음속에 어,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 이 가수의 잊혀졌던 가수의 생일 이벤트로 좀 축하를 해주고 싶다. 오늘 제목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Celebrate him. I want to celebrate him. I want t cheer him. Cheer him. Cheer him도 정말 많네요. 좀 정말 격려하고 응원하고 성원을 보내주고 싶었어요. 당신의 재능이 정말 20년이 흘러서 도 20년이 흘러서야 팬들이 알아줘서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다시 한번 제기를 원한다. 어, 좋은 노래와 그런 작품들을보여주기 바란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정말 좋아요가 또 역시 제가 유튜브에서 쓴 댓글 중에 가장 많이 달리고 제 기억에 댓글이 정말 엄청나게 달렸어요. 대부분이 꼭 하십시오. 제가 꼭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제일 자극한 댓글은 이곳이었습니다. 어, 멍치고 있네. 네가 하나 보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꼭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하게 됐어요. 이 이벤트를 제 공동 주최자로 양준일 팬클럽의 분들과 이것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홍대 쪽에 몇개 이벤트를 하는 그 총대들과 이제,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만나게 되고, 이벤트 끝나고도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참뭐 재밌게 살죠, 여러분. <웃음> 어, 근데, 어쨌든, 어, 아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12시 51분이네요. 예. 맥락을 놓쳤네요. 예. 옆에 있다고도 얘기해주면 좋은데, 하여튼간, 생각나는 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예. 어, 근데 양준 씨가 어쨌든 카페에 왔어요, 또. 예,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이것도 진짜 웃깁니다. 예. 이 씨가 <웃음> 아, 팬들의 도움으로 이 이벤트는 역시 코로나 규정을 준수하면서 어, 꽤 많은 인원이 오셨고 코로나 기간에 비하면 예, 대부분 뭐 테이크아웃 하시고 많이 나가고 사람들이 모일 때는 제가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리니까 빨리 오래 있었던 분들 빨리 나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이제 2.5 단계 거의 3 단계 가까운 지금은 막 전자 서명까지 QR 코드를 다 찍으면서 진행 중인데 지금 뭐 다른 어 지금은 아이즈원이라는 그 여성 그룹 중에 인기 있는 그룹의 한 멤버 생일 이벤트 진행 중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2.5 단계이기 때문에 방문객이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코로나가 없어져야 되니까요. 근데 어쨌든 양준희 씨가 오셨어요. 어...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저는 사실 만나면, 준일이 형, 화이팅! 준일이 형 힘내요. 진짜 제가 성원하고 갈채를 보내주고 싶었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여러분. 근데 정말 몸매도 잘 유지하고, 이분의 특징은 이 선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댄스를 할때 손끝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정말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분의 이런 재능에 굉장히 저처럼 놀래서 뭐 저처럼 이런 표현 이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놀래서 굉장히 응원하는 어, 이분을 cheer 하고 celebrate 하는 연예인들이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김숙 씨라든지 예. 어쨌든 이분이 왔는데 재밌는 것은 저는 생일이 지나서는 이제 안올줄 알고 어떻게 유일하게 이벤트 기간에 오픈 시간에 제가 안 갔어요. 안 가고 망원 시장에 제가 좋아하는 닭곰탕 집이 있습니다. 저렴하면서 맛이 깔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아점 겸해서 자주 애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날 이제 닭곰탕을 먹고 있는데 오픈 시간에 이제 알바생 두 명이 제 게시를 한 상황인데 알바생들한테 막 카톡이 오고 막 전화가 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뭔 일이 있나 그랬더니 어. 카톡을 딱 보니까 사장님 양준일님 오셨어요 이렇게 온 거예요 아차 제가 아차 아니 왜 영어에 why of all days today 이런 표현인가 그러니까 정확 why today of all days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확실하지 않아도 좀 양해해주시고 왜 많은 날 중에 오늘 가는 날이 장날이다 이런 표현처럼 왜 내가 기다리던 때는안 오고 하필이면 포기했던 그 순간에 왜그 타이밍에 왔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음악 중심이라는 음악 음악 프로에서 양준희 씨가 이제 녹화를 하고 끝나고 이제 다른 일정을 가는 길에 저희 카페를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시간이 12시죠. 강대 카페들이 오피스 상권이기 때문에 오픈 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12시인데 한 11시 반쯤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카페는 닫혀있으니까 그 앞에서 매니저하고 이제 한, 한참 기다렸나 봐요. 그 그러니까 저희 팬들이 처, 저희 알바생이 처음에 몰랐다가 잘 보니까 <웃음> 사장님이 좋아하는 그 가수인 거예요. 왕진일 씨인 거예요. 그래서 막 연락을 한 거죠. 빨리 오세요. 그래서 우리 알바생들이 아주 천사들이에요. 그때 또두명 있던 친구들이 아주 에이스들입니다. 제일 아주 그냥 일도 잘하고 제가 아주 아끼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 대신 자기네가 사진 찍고, 제 이름으로, 오늘 사진, 오늘 사진 그거 올려야겠네. <웃음> 이분이 이제 양준일님한테, 저희 사장님 이름으로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 올려드릴게요. 재밌다. 그래서 이정훈님, 양준일, love.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날짜가 적혀있고, 요거 올려야겠다고. 재밌네요. 예. 그래서 이제 사인을 대신 받아서, 이제, 좋죠. 제가 허겁지겁, 이제, 닭곰탕을 해치우, 가다 먹어갈 텐데 어쨌든 카페에 도달했을 때는 그양준희씨그태운 차가 막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뒷모습만을 차 뒷모습만을 보고 이제 1층에 자, 이제 그분은 이제 에어사고, 사인에 마스크 같은 건다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인 미니 사인회와 사진 찍었던 팬들이 저한테 아이고. 간발의 차로 놓치셨네요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드린 이유는 연예인 만났다는 자랑도 있지만 아 양준일 씨는 놓쳤네요 예. 다음에 한번 만나고 싶어요 전 진짜 준희 형 파이팅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셀러브레이트 치 하고 싶어요 예. 저, 저도 저 사실은 셀러브레이트 치로을 cheer, 받고 싶지만 예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갈채를 보내는 것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 사실 이 팬들이 사랑하는 스타를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응원하는 스타들이 더, 더잘 되라고, 더 알려지라고, 응원하고 성원하고 또 스밍을 한다고 합니다. 스트리밍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더 인기가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이러니까 이거를 진짜 무슨 공장에서 과업을 성취하듯이 예, 공산당에서 심하게 얘기하면은 과업을 서울 군대에서 무슨 작업을 목숨 걸고 끝내듯이 어떤 협업 협업 협업이란 표현 쓰는 것 같아요 협동 작업을 서슴지 않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뭐 최근에 한 친구 보니까 뭐 우리 뭐 언제까지 이억. 번에 스위밍 스윙을 할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하자 밤새 스윙을 하자 뭐 굉장히 무서울 정도예요 예, 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힘들게 모은 돈을 쓰는 것을 사랑하는 스타 쓰는 g s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스타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싶기 때문에 음.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특히 특히 아까 정말 어린 팬들, 어린 학생들이 코묻든돈 모아가지고 지하철 광고라든지 정말 강남역이나 이런 그런 역, 역색 전철역 같은데 노출이 잘 되는 빌딩 광고판이라든 이런 거를까지 여러분 그 스타를 응원하고 알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 보셨을 거예요. 한두 번은. 강남역 쪽에 제가 이제 영어를 지도하는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 갈때 맨날 그런 곳이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러려니 해요 아또 이렇게 하는구나 옛날에는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었죠 아 이거를 이돈많이 드는 데를 도대체 누가 이렇게 이 스타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돈 많은 외국인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에서 특히 어린 학생들이 그 스타를 응원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 이제 스타 얘기는 그만하고요 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께 갈채를 보내는 것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요 하나님과 정말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분을, 그분의 사랑을 알리고 싶어지잖아요 특히 그 사랑이 필요해 보이는 대상에게 나의 삶에서 그분의 그 존재의 의미를 그 사랑의 의미를 자꾸 표현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노래로 찬양이라고 하죠 찬양은 사랑의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그분께서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먼저 항상 다가와 주신 것이 그분의 말씀, 성경인데 그 내용들을 자꾸 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아 나를 얼마나 그분이 사랑하시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시지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분에게 갈채를 보내고 싶고 갈채를 보내게 된다는 거죠. 음. 그리고 스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려고 팬들이 굉장히 애를 쓰듯이 막스미을막임없이 돌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미약하나마 자기에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안개가 거치면 보이지 않듯이 사라지는 인생인데 여러분 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동안 이 세상에서 어 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주어진 시간동안 하기를 갈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말이 좀 꼬였는데요 예. 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타들 얘기에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어이고 오늘이 최고네요. 예, 연예인 파워가 여러분 연예인 얘기하다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제가 약간 연예인 얘기 너무 오랜 시간을 하려했네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 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 뭐 구독자 대부분이 아마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저 이상으로 신과 사랑에 빠진 분들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지만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이제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직접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이거는 뭐 유명한 스타를 만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어 저는 어쩌면 제가 은근히 감수성이 좀 있습니다.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만 쳐다봐도 예수님 눈만 쳐다봐도 폭풍오열을 하지 않을까? 대성통곡을 하지 않을까? 그런 <웃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스타를 직접 만난 어떤 팬의 반응보다 더 오버스럽게 제가 그분에게 달려가 안길지도 모르겠어요. 예. 어,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 다음 그 러블레터 전까지 제가 더 많이 묵상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Life is a vapor라는 어떤 이런 방면에 전문가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런 글들도 좀더 제가 정리하고 묵상해서 여러분과 같이 쉐어를 하겠습니다. 음 네, 사랑하는 대상을 갈망한다는 것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존재이신 신을 갈망한다는 것 Desiring God, Celebrating God, Cheering God 정말 가장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